뭐이 말씀은 잘 아는 내용이죠. 산상보훈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왔을 때 천국의 도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시면서 마무리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좋은 나무하고 이제 못된 나무라고 이렇게 비교했어요. 원래 좋은 나무하고 반대는 나쁜 나무인데, 좋은 나무의 그, 그, 대조 대비적인 말로 못된 나무라고, 또 아름다운 날, 열매라고 얘기해놓고, 또 나쁜 열매라고 말했어요. <웃음> 음, 아주 특징적으로 우리가 그, 좋은 나무, 못된 나무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면들을 형용사의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대조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나무는 주님께 연합된 그 존재를 말합니다. 주님께 연합된 존재를 말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못된 나무는 주님께 실질적으로 연합되지 않은 그런 나무를, 그, 못된 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어, 오장 앞부분에서부터 크게 대조하는 게 이제 바리세인의 의의보다 너희가 더 낫지 않으면 하는 내용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건 자기 스스로 어, <웃음> 스스로 만들어낸 의고요. 주님의 <웃음> 주님께 연합된 존재로서 어, 나무는 스스로는 뭘할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웃음> 주님으로부터 뭐 소수를 제공받고 또그 힘을 얻어야. <웃음>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 그게 참 주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그리고 여기, 여기 21절에 보면 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해놓고 24절에 가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그리토를 통한 구원과 회복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은 그리도의 말을 듣고 행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그리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자기 쪽에서 아 뭐, 할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내신 모든, 그, 그 약속과 그 법도를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좋은 나무가 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듣고 행하는 자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웃음> 들을 들을 위치에 있지도 않, 않고요, 들을 귀도 없고, <웃음> 그 듣고 행 그러니까 듣고 행할 그런 마음도 없는 어, 존재들입니다. <웃음> <웃음>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제일 처음에 듣. 착하고 좋은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할때 말씀을 마음으로 어, 듣는 사람이다. 그냥 머리로만 듣고 아니면 정서적으로만 듣고 그런 존재가 아니고 뭐 돌짝밭하고 길가밭의 경우를 <웃음> 음, 음, 예를 들어서 어, 말씀을 하셨어요. 정서적으로만 받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마음으로 듣지 않는다는데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아, 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어,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일 아, 그것을 알고 거기 그것을 위해서. 듣고 행해야죠. 탕자가 이제 우리가 탕자 비유 공부했잖아요. 탕자가 그뭐 아버지가 준 기업을 가지고 갖다 허랑방탕하게다 낭비하고 <웃음> 그 이제 다시 회개하고 저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왔을 때. 그의 마음 자세는 이제 종 아들의 신분보다는 종으로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전에는 아들의 권세만 내세워서 그 외적 기업을 자기를 위해서 썼던 존재인데 이제는 바뀐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돌아오기만 한건 아니에요. 돌아 돌아 오는데. 끝나, 돌아오는 걸로 끝나면 그냥 영역 이동만 되는 거지, 진짜 회계의 자리를 나가는 건 아니지. 회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출석하고, 외형적으로 참여하는, 뭐, 행사에 참여하고, 그, 같이 행동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계는 이제 돌아와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아버지의 에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가 목표한 대로 나가는 건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새 사람으로서의 그 신분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개인,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어, 그 교회적으로 그 가족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 새로운 비전물로서 인격적으로나 아, 사역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해야 진짜 회개하는 것이다 그냥 단순히 이, 나쁜 자리에서 좋은 자리로 온 것으로 회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되면 뭐 듣고 행할 그 필요가 없겠죠. 그냥 영역 이동만 하면 되니까.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그 단순히 자리 바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마음의 방향도 바꾸고 마음의 목표도 바꾸는 거예요 <웃음> 아, 그 성신께서 이제 보통 여기서 이제 뭐 주의할 점은 그 성신께서 인도에 가시고 이렇게 보통 통상적인 경우에 예를 든, 든다고 할때 이것은 성인 신자에 해당한 거라고 랬잖아요 그러니까 아, 성인 신자로서 아,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깨닫고, 깨닫고, 지킨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이제 내가 아, 무엇을 그 목표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가 아,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인격적인 열매, 관계적인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그 육신의 삶 육신을 쫓는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어 돌아왔다고 이제 할 수가 없죠. 근본적으로 그런 돌이 김이 없으면. <웃음> 철저히 이제 돌아왔다고 하면 그 이제 주님이 이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에 돌아온 것이고 주님의 몸인 교회. 에 가 어떤 아, 그 구속사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가 알고 그 안에서 이제 자기 신분과 사역을 잘 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견인불견인 불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구, 굳게 참고 지, 지키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견인 불발의 그런 아, 마음인데, 철저히 그러니까 옛 사람의 꿈과 옛 사람의 그 보람, 옛 사람의 그, <웃음> 그, 그 자기 시련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그... 머리가 대신 그리또의 실제적인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 있는 존재로서 그분의 영의 인도를 쫓아서 어, 그분이 그리도 안에서 목표하신 일로 나가야 된다. 그런 것이 참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것이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냥 다 내려놓고 아 하나님만 믿는다. 할때 그럼 하나님을 믿는게 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게 과연 뭔지 다 돌아와서 돌아 아버지만 믿는다 라고 할때 아버지만 믿는다 라고 하는게 과연 뭔지 그걸 알아야 돼. 아버지가 세워진 경륜을 알아야 되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성신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걸 그 아버지만을 의지한다는 그 말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모르면 그냥 들어와만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냥 영역적으로 이동해서 들어와만 있는 거예요. 자기 꿈, 보람 이런 것은 자기가 형편이 안 돼서 못, 못 이루고 있, 있는 것 뿐이고 기회만 되면 이제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 하나님까지라도 이용해서 그걸 취하려고 하는 게그 옛사람이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사실은 그 구원 받은 사람인지 누가 아 중생한 사람인지 우리가 그는 아 보통 성인 신자의 경우는 말씀을 던져 봐서 알아요 말씀을 던져 보면 말씀을 받는 그 태도에서 아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는 사람이로구나 그걸 알수 있어요 <웃음>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 주님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사실은 그 마태복음 28장 그 28절이야 20절에서도 어 사도들을에게 명 하시면 그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제 제자를 삼고 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것이 누가 구원받은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알수 없고 야 그. 자신들은 그런 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주님께서 생명을 주셔야 그 일을 한다 하는 것을 알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뿐이죠. 근데 이제, 아 말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씀에, 그, 받는 사람의 태도가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런 걸로 우리가, 그걸 구분해서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람이참 아 어디에 <웃음> 속한 사람인지 그렇게 구분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웃음> 그걸로도 그걸 사실은 우리가 뭐 이제 어느 게더 낫다 못하다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해 가지고 더 그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웃음> 주님이 그런 방도를 세우셨으니까 그런 방도를 쫓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그리스의 의의를 전가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신다고 할 때에도 의의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의를 주입하는 게 아니고 의의를 의롭다고 선포하는 거라고 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날마다 이제 주님이 내신 질서 속에서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내리시니까 그 교회가 궁극적으로 세 사람으로서 또 그리스도에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인도에 가시니까 성신의 능력을 힘 있게 하시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은혜를 누려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응. 어, 그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틀이 되고, 응. 어, 좋은 그 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그 폐경이 되는 것입니다. 응. 그 외에 이제 특별한 경우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이나 정바가 뭐, 지체, 정신지체, 응. 에, 장애인이라든가 또 어린아이, 태아들 뭐 이런 경우는 어 별달리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웃음> 에, 듣기 전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하고 또 불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에, 듣고 부르심을 바고간다 하는 그 내용을 이제 다 아울러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이델베르기 요리입니다. 어, 이 신문에 나오는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도 보면 참된 믿음은 시작서부터 그렇고, 진행, 또 완성까지 참된 믿음이 다 관여합니다. 시작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듣고 마음으로 받아서 듣고 인내하면서 결실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결실하고 관계적으로 그게 진짜 회개하는 거고 진짜 주님께 속한 자고 진짜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고 그리도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행하는 자예요. 듣고 행하는 자가 다 되는 거예요. 종합적인 그런 내용이 됩니다. <웃음> 그니까 예수 믿고 간단하게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축복받아서 천당 간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행보를 하면, 그, 참, 그게 오해가 되는 거죠. 초기 때는 사실, 우리 선교 현장에서도 보면 표적이나 이적, 뭐 꼭적이계시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그런 표적 같은 거, 이적 같은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막, 하나님을 의지했던 병이 낫기도 하고, 뭐, 희한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근데 그건 사실은 비상섭리지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통상적인 방법은 그렇게라도 교회에 들어왔으면, 교회, 아로서 이제 교회적 질서 속에서 주님이 목표하신 일을 사서 있게 잘 누려가는 것입니다. <웃음> 그게 이제 참된 주의 백성의 모습이고 또 제자로서의 모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웃음> 이게 결실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 인격적으로 존재에 있어서도 결실이 있어야 되고 사역에 있어서도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십광이 그거를 김홍전 목사님의 모든 가르침을 어떻게 축약해 놨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잘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하나님이 먹으실 만한 양식 그것이 이제 결실인데 그것은 여기 뭐 이제 음식 제사의 경우 어 예를 들어서 소재의 경우를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즐겁게 잡으시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그 가난한 자를 돌보고 뭐 만약 <웃음> 어, 생활 속에서 이제 사람에게 양식이 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뭐 하나님께 뿐만이 아니고 소재의 인격적인 활동으로 그리토의 몸이니까 그리토의 몸으로서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살아가는 존재니까 그리토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활동하시고 가르치시고 행보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신자들도 삶의 양식을 그렇게 열매를 그렇게 내서 하나님께 양식이 되고 이웃에게 양식이 되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가난한 자로서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분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 잠언에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거라고 그런 표현도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은 삶이 방향도 바뀌고 목표도 바뀌었기 때문에. 물질을 쓰는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자기가 공부하는 목적이나 뭐 돈을 버는 목적 이런 것들 다 바뀐 상태예요. 바뀌니깐 이제 자기 중심으로 쓰여졌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쓰게 되는. 그게 이제 결실이 된 거죠. 인격적인 열매 결실 쪽인 하나님 나라의 그, 그 관계로서의 그 열매. 결실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생활과 가지고 있는 목표를 향한 거룩한 일생의 행진이 결국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해서 우리도 그가 가시는 그 길의 방향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도록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말씀과 성신으로 다스려 가신다. 이게 단순히 중생하고 변계해서 그리도의 품성을 가지고 있다. 형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굳어져 있는 상태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행보해 나가는. 그것이 이제 행보에 나가는 게 하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에덴에서 목표한 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신자는, 신자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빛이고, 뒤에는 그게 빛이고 사랑이라고. <웃음> 아무튼, 그렇게, 에, 에 그런 토대 위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제자로서 어, 이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거기 이어지는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최종 목표가 되고 말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하는 말을 함부로 써서 별로 하는 것도 없이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니까 이거 그냥 영역 이동만 한 거예요. 사람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당연한 건데 안 변하는 거는 그냥 대충 가도 되는 걸로 몸만 오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새사람이 되어서 그리토적인 품성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은 첫 번째 단계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리토의 것답게 그리토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토께서 가시는 길이라는 게곧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뒤에 또 나옵니다. 이게 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웃음> 이 달라 끝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땅에 구현하는 것이 그리토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웃음> 예수께서는, 그, 나를 따라오노라 하고 마태복음 사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토를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면 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구 장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배제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제자로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니까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허락하옵소서 했고 또 다, 다른 사람은 내가 줄을 쫓겠지만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고 오는 걸 허락해 달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하죠 음. 주님을 따라가는 것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여기 또 나오죠 음. 음. 이런 말씀을 여러번 하셨는데 특히 누가 보면 14장에서는 무릇 내게 네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웃음> 하나님께서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를 그 가르치셔가지고, 어, 이 육신과 세상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세상 밖에 나가서 뭐 세상을 피해가지고 어디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웃음> 이 세상 가운데서 어, 이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가게 되는 건데 이제 근본적으로 어 목표가 아 최종적인 목표가 육신이나 현실의 것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목표하신 대로 나가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두 개의 비유를 들어 가지고 큰 망대를 쌓는 사람의 비유와 일만을 가지고 이만을 대적하는 왕의 비유를 하신 다음에 에, 나는 망대를 쌓으려고 한다 그리고 일만의 소수를 가지고 이만의 다수에 대해 싸움을 해서 이기려고 한다 그러려면 일당백의 정병들이 모여야지 양손에 이것저것 들고 다니기 좋아하고, 자기가 기뻐하고 귀중히 여기 있는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를 따라오겠다 하는 사람으로는 싸움을 하지 못한다. 평소에는 좋지만, 그것을 다 뒤로 버리고, 나만 생각하고, 군사로 뽑은 너를, 어, 군사로 너를 뽑은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거리끼기 쉬운, 얽매이기 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나만 따라오느라. 내가 주는 이 신령한 무장을 하고 따라오라 하는 의미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군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소유를 버리는 것은 이제 내가 주인의 위치에서 청지기 위치로 바뀌는 거죠. 소유를 버린다고 해서 아예 다 없애 버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주인의 위치에서 정식의 위치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 지식이라든지, 재물이 됐든지, 건강이 됐든지, 명예가 됐든지, 그걸, <웃음> 아, 그 최종적인 어, 목표로 삼지 않고, 그걸 수단으로 삼는 거죠. 근데 그걸 목표로 삶을 때는 이제 제자가 못된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는 것은 자기 지식, 지혜, 힘, 건강, 재물다 내려놓고 주의 힘으로만, 주님의 지혜로만 그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주님만 의지하는 거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 이제 이또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개명을 쭉 말씀을 하시면서, 어, 그대로 행하느냐 하고 모르시니까, 이 어려서부터 다 행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웃음> 어, 근데 이제 저 중심을 보시고, 어, 이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다 팔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이제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이제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인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가 계명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과는 또 다른 일이다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키고 또 아주 뭐 똑똑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명성도 있는 그런 존재고 칭찬도 받는 인물이었는데 그런데도 이제 진정으로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제자가 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땅 위에 구현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 음.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존재, 주님의 몸인 교회 지체로서의 그 속성을 발휘하는 것은 시작이군요. 그리고 이제 모든 관계성 속에서 의를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다 구약의 교회가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신약의 이제,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죠. 근데 이 교회가 구약의 교회의 실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인이신 그리토께서 직접 다스려 가시는 그런 사회. 그런 그새 사람. 새 사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드러내 보려고 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특, 특정한 지역에 가서 그 일을 이루 그 법을 쫓아서 살아 법의 온전한 정신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가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여 주신 거예요. 어떻게 직접적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한다고 할 때는, 진짜, 이, 그리토의 창조하신, 창조하신 자의 형상인 그리토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고, 그 그리토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어 말씀을 통해서 화, 확연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웃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광과 능력을 구현하려면 그러면 예수를 믿고 품성을 고쳐서 예수님 앞에 서, <웃음>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어떤 일정한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으로만은 부족합니다. 그것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 확연한 역사를 만들어 나간다고 할수 없습니다. 서로 좋아하고 기뻐하고 같이 모여 서로의 것을 나누고 살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토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토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토를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어, 집어 내던지고라도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자기 당위인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하는 거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지 않을 았 그런 십자가를 예수 믿음으로써 지는 것인데 그 십자가는 이제 이게 사형의 그그 그 <웃음> 그런 사형의 형벌을 당하는 그런 상징 그것을 저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 죽음을, 죽음에 죽음을 이르는 고통을 다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죠 능력 자체가 십자가는 아니지만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스스로 짊어지고 가는 독특한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자기가 예수 그리토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격적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날마다 옛사람의 성향은 남아있고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해야 돼요. 날마다 나는 선언만 됐지 이게 의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언이 되어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 믿음으로 그 선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응. 십자가는 져도 되고 안 져도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미워한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아마 제 때가 더가 가까이 오면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심하게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어어 <웃음> 어, 져야 하는 거. 죠 물론 이제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웃음>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다그 모든 죄짐을 다 지신 십자가예요. 우리는 사실 고작해야 우리 개인의 일생 앞에 닥치는 어려움들을 그리토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을 그 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세발의 피죠. 사실 그리토께서 지신 십자가에 비하면 하지만 이제 방식은 히브리서에 나왔듯이 그 예수께서 어,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는데 우리도 그 능욕을 지고 영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어, 어, 나아가는 그런 그 나아가서 고난 받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결코 화려한 세상이 아니고 어, 참 어려운 일인데도 결국. 이제 세상 관점과 이제 방향이 바뀌어진 존재로서 기꺼이 이웃을 위해서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자기가 해야 할 것을 한다고 할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따라갔다면 하지 않아도 될 여러가지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시간도 쓰고 경력도 쓰고, 또 소자를 위해서, 어, 자기에게 있는 재물도 다 써야 됩니다. 그리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꾸 나타내면서 그리도의 거룩한 나라가 어두운 사회에 빛을 비추고, 공고하고 괴로운 사회에서는 공고와 괴로움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평안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룩한 나라의 사랑의 큰 능력을 생활로 증시하는 역사를 자꾸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격으로 이걸 드러내지 않는다면 서로 합력에서 인격으로 그리도의 인격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그, 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그 능력에 있다고 하잖아요 <웃음> 의와 평강과 실학이 결국은 관계 속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아무튼 그렇게 할때 이제 빛과 사랑이 거기 나타나게 되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 없으시니라. 또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볼때 이제 빛과 사랑과 의 이것이 같이 가고 나중에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 같이 그다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와 빛과 사랑 <웃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대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대해서 빛을 비춰야 합니다. 어둠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잖아요. 자기. 그 철천지 원수가 세 가지라고 그는데 어, 세상과 육체와 사단이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그걸 쫓으면 그게 어둠이에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은 당연히 빛을, 빛, 자기 쪽으로 향하던 것을 이웃에게 향하니까 그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의지에서 성신의 역사로 말미하아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실상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빛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사실 그 세상에 비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격으로 관계로 나타내는 게 아무것도 없다. 자기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면 그만 이라는 생각을 해서 세상에 비출 것까지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는 거죠. 이, 이 세상 사람의 그릇된 생각에 대해 어, 죄악과 암매 가운데 이성이 혼돈하고 어, 암매에서 저렇다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건지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고 한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구렁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면 그참 어떻게 그렇게 됐나 할 뿐이고 그런 사실들이 주위에 수없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도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무엇인가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빛을 비출만한 사람은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줄이고 방황할 때는 혹은 사망의 절벽으로 나아갈 때에 거기에 빛을 비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빛이 착한 행실이다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빛이 착한 행실이다. 착한 행실이 없으면 빛이 나지 않는 거죠. 물론 이건 뭐 상대적인 도덕. 쪽 착한 행실 그그 그, 거기에 머무는 건 아니죠 위로 위로부터 오는 행실이 있다는 거죠 <웃음>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서 남에게 나는 선합니다 하고 뽐내는 이 세상의 윤리적인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매한 사람들에게 비치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도 늘 필요합니다. 늘 남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자기에게 아까운 것이라도 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남는 걸 주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이것은 요구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스스로 취해가는 거라고. 그렇지 않고, 자기에게 필요 없으니까, 기왕 필요 없어서 내버리는 것은, 내버리니 준다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다. 그냥, 자기한테 남는 거 주고, 내버릴 만한 거 주는 거는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않니 하면, 결단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신 거예요. 저와 같이 마음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상과 능력을 잘 깨닫고 나타내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의 분량을 채워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려고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착한 행시를 하는 거죠. 사실은 물론 이 믿는 과정부터 하는 것이지만 좀이다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첫 번째 큰 단계는 그가 어둠의 세상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드님의 그 나라로 옮겨오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살고 그것이 이제 중생인데. 그 다음에 성신님이 역사하셔서 그리도인답게 인쳐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장성에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다운 본분과 의무와 아, 성격을 명확하게 땅 위에 드러내어 역사 위에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증거하고 보여줘야 하는 거죠. 이게, 사회의 정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요. 음. 아, 제도적으로, 그것을, 이제, 음. 아니, 그, 그 사람들은 그 일을 아주, 아주, 외적으로 아주 잘합니다 사실. 앞제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그 수고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는 일을 해요. 도시 산업 선교라든가 뭐 직접 들어가서 뭐 지금은 이제 뭐 가령 지금 아주 더 앞자 굉장히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동종의 자들이 차별 당하잖아요 사회 속에서. 그 차별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도와줘요. 한쪽에서는 동성애자는 무조건 마귀 자식처럼 처, 처, 처치하고 있는데, 보수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 진보주의자들은 그런 트랜스젠더나 뭐, 뭐,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찾아내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자기네들이 자비를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 회복 프로그램에 끌어들여서 인도에 가요. 그걸 굉장한 그, 그, 저, 아니, 과, 큰 과제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요. 이게 사실, 이게 이제 그게 사실은 사람이 할수 없는 거를 사람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사람의 힘으로 만 한다고 한다고 할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신자들이 신자들이 성신을 의지해서 그런 일을 진짜로 해야죠 진짜로 해야 됩니다 내 자식이 가령 동성애자고 내 자식이 뭐뭐 뭐 살인자고 가, 가늠자고 해봐요 그러면 그 부모라면 그 갱생에 갱생 경쟁을 위해서 모든 노력과 헌신을 다해요. 일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신자들은 자기도 이전에 살인자고 폭행자고 가는자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어려움을 대신 쳐주고, 저들의 배고픔과 저들의 그 병든, 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현재적으로 징벌을 받아갖고 당하는 상태가 있잖아요. 징계 상태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져주는 거예요. 사실, 신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게, 그게 빛을 비추는 거고, 그게 사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뭐 저렇게 문둥병 걸렸나 하고, 치근이 여기고, 혀를 차고 그냥 멀쩡히 서서 그냥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다가가서 그들의 어려움을 직접 해결해 주 그, 그것에 대한 소원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해야 돼요. 서로. 한두 사람이라도. 가까운데,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도울 사람이 있으면 그걸 서로 협력을 해야 요 그게 신자로서 빛과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이제 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드러, 드러나는. 그래야 신령한 일들이 드러는. 아무튼 사랑을 가지고 하되 우리는 기회인인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어, 믿음의, 가정에, 나뭐 갈라디아도 10절에, 믿음의 가정 안에 갈라디아도 10절에 믿음의 가정안에 그런 일이 있어요 뭐, 믿음의 가정안에 무슨 뭐이 <웃음> 시험 들면 그 저기 성경의 역사도 봐도 믿음의 사람들이 안 넘어진 게 없죠. 처음부터 뭐 아주 정순되게, 순결하게 이렇게 살아가지고 완전한 대로 올라간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웃음> <웃음> 돌봐야 하고요. 세상 속에서도 그런데 관심을 갖고 도우려고 해야 됩니다. 살벌하고 색박하고 맛이 없는 사회에 그래도 살 의미가 있구나 하는 맛을 주는 소금노릇을 신자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맛이 있고 먹을만한 양식으로서 무엇인가를 공급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계명을 순종해서 의의를 이루는 일이 되는 겁니다. <웃음> 열매를 맺지 않고 덮어놓고 꽃만 하나면 자기 혼자서 화려하게 나는 이렇습니다 하고 떠드는 것이고 잎사귀만 청청하다면 그것을 자기 혼자서 자기 생명을 싱싱하게 보이는 것이어서 <웃음> 어, 남들이 부러워하는지는 몰라도 그것으로는 남의 공공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해소해 주지 못하는 거죠. 남의 주림에 공급이 없다면 그리도를 따라가는 소위가 아니다. 영적으로 줄인 거라든가 뭐 육적으로 줄인 거라든가 다 책임을 져야죠. 자기 혼자 많이 가지고 앉아 있는 것뿐이 다다 남을 돕지 않으면.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아니하면 지켜서 불에 던지운다. 내가 열매를 안 맺는다면 너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둘 이유가 없다. 너 혼자서 잘 살려고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소용없다 하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남의 이용을 당하는 게 옳다는 하 말입니다. 세상 사람은 남을 이용합니다. 세상 사람의 성격이 강하면 자꾸 사람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자기 영달과 행복을 위해서 집중해서 쓰는 것입니다. 자기가 투자를 할지라도 큰 일을 바라고 투자를 하지, 손해될 때 투자를 하지 않지. 그러니까 산상보호원에서도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셔서, 구제할 때에는 홀수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해야지. 찾는 사람에게만 찾고 쉽게 갚을 사람에게만 해주면 그것이 무슨 의미냐, 의미가 있냐. 차라리 갚을 게 없는 사람한테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갚을 게 없는 사람한테는 하나도 하지 않고, 아, 기부인 테이크가 잘될 사람만 하고, 그거는 신자, 신자로서, 세상 사람도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 그런 식으로 살면 신자가 세상에 존재 이유가 없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실은. 내가 살아있는 게아는가이 신칭이는 늘 말씀드리지만, 성화를 위한 이 신칭이에요. 성화를 위한 이신칭이거든. 논리적으로 봐도. 그리도의 제자로서의 조건을 다 가져야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 조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씩 예, 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열매를 안 맺으면 하나님이 먹으실만하고 이웃이 먹을만한 것들 공급하지 않으면 신자로서 살 가치가 살 당위가 없다 살아있는 게 아니다 살았다고는 하지만 죽은 자예요 부자라고 하지만 헐벗고 가난한 사람 <웃음> 기도하겠습니다